데미안의 야곱의 싸움에 나오는 146페이지에 나오는 어 그리고 읽겠습니다. 특이한 음악가 피스토리우스로부터 알랍사스에 대하여 들은 것을 짧게 다시 들려줄 수 없지만 그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로 가는 길 위의 또한 걸음이었다. 나는 당시에 1 8살의 편범치 않은 젊은이였다. 수백가지 일에 조숙하고 다른 수백가지 일에서 몹시 뒤쳐지고 무력했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 자주 웃주라고 교만했으나 또꼭 그만큼 자주 의기소침하고 굴욕스러워도 했다. 어떤 때는 자신을 천재로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절반쯤 돌았다고 생각했다. 또래들의 기쁨과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았고 자주 비난과 근심으로 자신을 소모했다. 마치 내가 절망적으로 그들로부터 떨어져 있기라도 하듯이 마치 내게 삶이 닫혀져 있기라도 하듯이 그 자신이 성숙한 괴짜였던 피스토리우스는 내게 용기와 스스로에 대한 존경을 간직하는 법을 가르쳤다. 내가 한 말들 내가 꾼 꿈들 나의 환상과 생각에서 늘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언제나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논평하면서 그는 나에게 예를 제시했다. 그가 말했다. 나한테 이야기했었지 음악을 사랑하는 건 음악이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나야 아무래도 괜찮은 일이지 하지만 자네 자신이 바로 도덕주의자가 아니기도 해야지 자신을 남들과 비교해서는 안돼자연이 자네를 박쥐로 만들어 놨다면 자신을 타조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돼 더러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자신을 나무라지 그런 나무람, 나무람을 그만두어야 하네 불을 들여다보게 구름을 바라보게 예감들이 떠오르고 자네 영혼 속에서 목소리들이 말하기 시작하거든 곧바로 자신을 그 목소리에 맡기고 묻질랑 말도록 그것이 선생님이나 아버님 혹은 그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하고 말이야 그런 물음이 자신을 망치는 거야 그런 때, 물음들 때문에 인도로 올라서는 것이며 파석이 되어가는 거지 이바 싱클레어 우리의 신은 알랍사스야 그런데 그는 신이면서 또 사탄이지. 그 안에 환한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가지고 있어. 알랍사스는 자네 생각 그 어느 것에도, 자네 꿈그 어느 것에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아. 결코 잊지 말게. 하지만 자네가 언젠가 나무랄데 없이 정상적인 인간이 되어버렸을 때, 그때는 알랍사스가 자네를 떠나. 그때는 자신의 사상을 담아 끓일 새로운 냄배를 찾아 그가 자네를 떠나는 거라네. 입니다. 오... 어...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래. 응. 음. <웃음> 그래서 음. 이게 그 싱클레어하고 피스토리우스가 나누는 어떤 그런 일화조 중에 저한테는 되게 가장 와닿았던 것 같고 알랍사스에 대해서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네가 품고 있는 뜻을 남들 눈치 보지 말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알라사스가 항상 너랑 같이 할 건데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려는 순간에 알라사스는널 떠날 거다 라고 피스토리우스가 싱클레어에게 조언을 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싱클레어